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집안에 있어요 소복소복 눈이 와요 엄마 곰이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 어디 있니? 엄마 여기 있어요 조용한 호숫가예요 엄마, 우리 너구리는 집밖에 있어요. 우리 아기가 어디 있을까? 엄마, 여기 있어요. 울창한 숲이에요. 엄마, 여우는 집밖에 있어요. 우리 아기들, 잘 있나? 엄마, 여기 있어요. 딱딱딱, 먹이를 잡아요. 엄마 딱딱 우리는 집 밖에 있어요. 우리 아기들, 잘 있겠지? 엄마 요 초록빛 풀밭이에요~ 엄마 염소는 집 밖에 있어요~ 네. 네. 아기야, 어디 있니? 아기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 잘 있니? 네 엄마 빨리 오세요 망망망 우리 복실이에요 복실이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들, 잘 있니? 네, 엄마, 같이, 같이 놀아요! 놀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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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기가 어디 있을까? 엄마, 여기 있어요! 울창한 숲이에요. 엄마 여우는 집 밖에 있어요. 우리 아기들 잘 있나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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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빛 풀받 풀밭이에요 엄마 염소는 집 밖에 있어요 네. 네. 아기야 어디 있니? 엄마 토끼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 잘 있니? 네 엄마 빨리 오세요 망망망 망, 망. 우리 복실이에요 복실이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들 잘 있니? 네 엄마 같이 놀아요 <웃음> 책 빨간 사자 집 안에 있어요. 소복 소복 눈이 와요. 엄마 곰이.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 어디 있니? 엄마 여기 있어요 조용한 호숫가예요 엄마 우리너구리는집 밖에 있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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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염소는 집 밖에 있어요 아기야 어디 있니?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비가 활활 날아요 엄마 토끼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, 잘 있니? 네, 엄마! 빨리, 빨리 오세요! 멍멍멍! 우리 복실이에요! 복실이는 집 밖에 있어요! 우리 아기들, 잘 있니? 내 네, 엄마. 같이 놀아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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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를 잡아요 엄마 딱따구리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들 잘 있겠지? 네, 네 엄마, 만나주세요 초록빛 풀밭이에요 엄마 염소는 집 밖에 있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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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엄마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망, 망, 망. 우리 복실이에요. 복실이는 집 밖에 있어요. 우리 아기들 잘 있니? 네, 엄마. 같이, 같이 놀아요. 놀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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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빛 풀밭이에요 엄마 염소는 집 밖에 있어요 아기야 어디 있니? 엄마 토끼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 잘 있니? 네 엄마 빨리 오세요 망망망 <목소리> <목소리> <빨리 오세요. 목소리> 우리 복실이에요 복실이는 집 밖에 있어요 우리 아기들, 잘 있니? 네, 엄마, 같이, 같이 놀아요! 놀아요. 책 빨간 사자